이번 죽는다 어 1,2,3 오 뭔가 세지 1 2어 죽어버렸네 일로와 가디안 이 자식아 <웃음> 어왜 쓸까 이번에 해볼 포켓몬 암펠리스 자 탱커 유저 여러분들 자 포켓몬 유나이트에서 꺼낼 수 있는 탱커 야도란 그리고 단만보 우리 암펠리스 탱커 아니겠습니까? 우리 탱커들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항상 전방을 나가서 두들겨 맞고, 우리 팀들이 야, 저건 아닌 것 같다. 버리자 하고, 딴데 가서 처참하게 버려지고,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맞지만 말고, 우리도 한번 때려보자. 그래서 우리 샌드백들을 위한 빌드. 극딜 암펠리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껍질깨기와 시저크로스를 배울 것이며 스킬은 다 이미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은 넘어가고요 아이템 세팅은 에너지 증폭기 맹공덤벨 디아블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 들고 자 스킬의 연계는 궁극기를 먼저 사용하고요 껍질깨기 플러스 파워 시저크로스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끼가 정글이고 제가 위로 가서 좀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얘들아 미안해 우리 친구들 푸크린 루카리오 이상했꽃 에이스번 미안하다 나 딜러다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가자 이상해씨 나와 함께 위로 올라가자꾸나 근데 맞다 너 어차피 똘라비님 늦게 배우잖아 그래 나눠 먹자 나눠 먹자 좋아 아주 이상적인 선택 요렇게 요렇게 냠냠 맛있쏭 먹었습니다 좋아요 껍질깨기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데미지는 좀 괜찮아요 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어, 너 죽어 궁극히 섰으면 죽지롱 아이고 아이고 뭐뭐 어떡하라고 어? 어? 여기서 골을 넣으면 하나 더 하나 더 계속 5점씩 넣어 점씩 넣어줄게요 바깥으로 빼주고 한대또 넣고 자 밑에 싸우는 거 아이고 킬리아 이리와 잡았죠 좋아요 어나 나간다 어 이상해 것 이상해 씨 안녕 <웃음> 자좋습니다골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2포인트만, 1포인트라도 좋아. 몸만 첫째로! 모르겠어. 골로 그냥. <웃음> 죽어, 죽어. 이상해. 껍, 죽어. 죽어. 어, 이상한데? 피하고 맞았고? 그래서 붕극기를 써서 촉촉촉촉촉. <웃음> 어, 이상하지. 메셀까. 니들이 이게 맛을 알아. 어니, 왜셀까 아 재밌어 어떡해 너무 재밌어 뒤로 밀고 하나 자두대세대자 대, 대. 그냥, 그냥 들어가도 돼요? 무시해서 점수 넣어주고 한대아두대 아, 껍질 깨기 써서 데미지가 어안녕히계세요아이고 <웃음> 잠깐만 아픈데 아픈데 아픈데 아픈데 오오 어, 어, 하나 둘셋오 우리 푸크린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웃음> 자 좋아요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 푸크린 잡아줄게요 아 좋지 않은데 우리 너무 다 분산되어 있는데 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이겼다 아 웃기다 진짜 아, 상대 팀도 잘했어요 이번에 진짜 우리 팀 육카리오 너무 잘했어요 아 좋아요 어 이게 괜찮네 좋아요 가보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 저기 연분이가 정글이 좋은가요 잘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돈 샤워 좋습니다. 빠지게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는 초반에 정말 세때 아, 저리가 야, 야, 야, 야, 하야, 하야 블러드 파워 어, 죽었다! 너, 너 죽는데? 어, 어너 죽는데? <웃음> 어, 잘 가세요. 자, 저는 딜러라서 밥을 만듭니다, 이거. 생각보다 세요 자, 이제 껍질 깨기 한, 촛! 아, 아깝다. 우리, 우리 토끼가 있기 때문에 살짝, 살짝, 살짝 뒤로 살짝, 뒤로 약간, 약간 자, 또망가도망 괜찮습니다. 토끼가 이제 아마 라인 쪽에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정글을 한번 먹어주도록 할게요. 아, 고마워, 토끼야. 내가 잘 먹을게. 이때는 이런 거는 빨리빨리 먹어줘야 됩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아니! No. 아니, 어, 뭐야? 하약 주광! <웃음> 아이고, 우리 킬리아가 그쪽에 있네. 원, 투, 쓰리, 죽으세요 <웃음> 아이고, 좋습니다. 자, 요거, 꼴 넣으면서, 냉궁덤배 효과 받아주고요. 자, 이 포인트 또 쌓였죠? 이 포인트 또 쌓으면서, 포인트 올려주고. 자, 요거, 껍질깨기로 무시했죠? 요런,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옷을 벗으면 강력해지지. 아이고, 잠깐만, 레벨, 레벨, 잠깐 아, 쿨타임, 쿨타임. 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일로와. 니들이, 어, 없네. 어,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치는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 우리 리자드야! 자, 살려주도록 할게요. 아, 이거나 죽었다. 이건 저 죽었어요. 자, 여기서 돌아가면서. 껍질 깨기 도망가! 어, <웃음> 뭐, 어떡하라고! 어, 뭐, 어쩌라고! 아이고, 그게 빠져버렸네. 이거 쓰고. 시작! 크로스 나이트 이거 빠지면서 아저 죽었을때는 끝까지 남는구나 자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왔군요 자 이제부터 저의 극딜 이거 안 막아? 안 막으면 나의 공격력 버프가 되어라 자 일단 살짝 피카츄가 저 있는거 여기 알기 때문에 돌아가서 이쪽으로 와서 어? 어? 어? 어? 충공 <웃음> 좋아 이제 달가보기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 생각보다 쎄 이거 아 너무 재밌어 이거 어떡해 너무 재밌어 근데 단점은 있는데 쿨타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레벨을 좀 빨리 올려줘야 좀 이게 확실히 상세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좋다 그래도 재밌다 야 너넨 죽는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1 2 3오 뭔가 세지 나2어 죽어버렸네 일로와 가 가디언 이 자식아 <웃음> 어왜 쓸까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좋아요 아 자꾸 이게 포인트가 쌓이면 안 되는데 이게, 마, 이게 자주자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포인트가 쌓이면 안 되는데 포인트가 쌓여 계속 40점 넣어서 자, 이득을 한번 봐주고요 자계정몬이 오면 때려주고 뭐야 뭐 반피가 달아 어? 어? 어? 어? 어? 아무것도 못하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위험합니다 도망가 어나 여기다 3포인트 나올 거야 도망가 하나 둘셋 6포인트 쌓였습니다 좋아요 어나 돌아서 갈건데 나 돌아서 또 넣으러 갈건데 <웃음> 여기다 넣겠습니다 어 돌아서 갈게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안녕히 계세요 방에무요 아이고 어� 어� 어쩌면 좋나 이거 하나 둘셋나 지금까지 니네 갈던 암펠리스가 아니다 이 말이야 어 포크린 너 집에 안가면 죽는데 하나 둘셋 <웃음> 10포인트 또나 <웃음> 어이구 피카츄 주공 주공 피카츄 쭉 주거 10 포인트 또 쌓아서 깨달죽겠습니다아 이거 이거 개구리가 넣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피카츄가 나갔으니까 일단 제 쪽으로 따라오게끔 해놓을게요 아왜 이렇게 웃기냐 자 좋아요 이거 이거 그냥 캐리 아니야 이거 이거 개딱지 캐리 아닙니까 니들이 개 맛을 아냐 어 세네 좋네 자딱 오거든요 야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뺏겨 오 이겼다 이겼다 먹었다 자 달려 달려 와 너무 세다 진짜 아니 이게 약하지 않아 죽어 죽어 죽어 아니 일단 데미지를 한번 이거 봐야 될것 같거든요 포커싱을 맞춘 건 딜량이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아 아니, 아니 심지어 많이 넣었네 내가 딜량이 1등이에요 지금 자 방금 한판72800아 이게 딜이 괜찮아 나쁘지가 않네 딜량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수치입니다 이번 극딜 안펠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